네, 안녕하세요. 미소 부자. 여마 미소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웃음> 네, 저번 주제가 책에 대해서 감사 표현이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네,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꿈에 대한 감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추상적인 거를 이렇게 현실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 여러한 표현들을 다같이 네, 제가 읽으면 2-3초정도 따라 말해셔도 되는데 네, 안되시면 은 속으로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따라해 주실 거죠 <웃음>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꿈이 있어 감사합니다 꿈에 다가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의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꿈이 현실화돼서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꿈만 생각해도 미소가 나와. 감사합니다. 꿈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은 영어로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read in your mind. Thank you for having a dream. Thank you for coming near my dream. Thank you for being able to tell my dream to the people around me. Thank you for cheering me on my dream. Thank you for trying to make my dream come true. Thank you for your dream becoming a reality. Thank you for your specific plan to achieve your dream. Thank you for helping me realize my dream. Just thinking about my dream, makes me smile. Thank you. Thank you for being able to e r a s e my dream. 네, 여기까지 영어 표현이었었구요. 이번에는 일본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표현은 좀더 자신이 있고요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夢があって感謝します。夢に近づく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の夢を周りの人々に話すことがで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の夢を応援する人たちがいて、感謝します。夢を叶えるために努力して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夢が現実化さ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夢を叶えるために具体的な計画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夢を叶うために手伝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夢を思うだけも、 笑가오가 됐대, りがとうございます夢を大고にすることができて이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오늘 이렇게꿈에 대한 감사 표현을했었고요 그래서 뭐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꿈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사한 표현 꿈이 이렇게 생각만 했지 이렇게 감사한 표현까지 같이 하면은 더 빨리 이루는데 다가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네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러면서 같이 영어 공부도 일어 공부도 할수 있어서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네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석이조 더 넘어서 일석 삼조 일석 백조까지 더 나아가는 날까지.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제로 정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날까지 연마미소 미소부자는 계속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